파이 분의 알세타와 같다 어... 그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 C 이렇게 그어버리면 여기 그 각은 세타가 되니까 여기 요거 여기 여기부터 여기 길이는 탄젠트 세타분의 알세타와 같다 근데 이거 두 개를 더하면 1이니까 아 이거를 정리해주면, 알세타로 묶어주면, 탄젠트 6분의 파이분의 1은 루트3이고, 이거는 탄젠트 세타분의 1이다. 이게 1. 그러면 알세타. 음. 세타는, 이게 탄젠트 루트3, 탄젠트 세타. 플러스 1분의 탄젠트 세타이다. 근데 여기서 r 세타를 탄젠트 세타로 나눈게 h 세타이므로 h 세타는 루트 3 탄젠트 세타 플러스 1분의 h이다. 여념을 미분을 해버리면